예,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강설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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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아멘. 요한일서 초두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소개합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적인 관념적 사고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를 믿고 주와 교제하는 백성들이 왜 실천적인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과 그것은 믿는 이들의 새로운 본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뭐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 받은 사람의 특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성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신으로 인심을 받고, 그 결과, 이제 교회 아로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4장 7절부터 21절 사이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단락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7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1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당위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소속됨을 확인하고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 바로 본달라의 앞부분 2장, 3장에서 개괄적으로 말한 것을 보다 확대해서 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볼때이 부분을 다 생각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그것을 뒤에서 차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함을 말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 오늘 본문 초도에 나오지만,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사랑을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요? 성신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거듭나게 한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말씀이 있고, 내적인 원인으로는 또 성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신은, 아약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와 함께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신님의 활동은 있었지만 구속사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는 성신이심으로 이제 그 성신에 하시는 일은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구약초도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전면에 나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신 하나님의 사역은 늘 이렇게 배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계시됨도 있고 계시로만. 이건 그러니까 뭐 창조 때도. 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벌써 성신께서 창조 때에도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지을 때도 성신께서 부사엘과 오울리압에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하셨고. 성신의 감동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속사 안에서, 겨,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의 사역에서 보면 성신의 사역은 이제 높이 되신 주님이 보내셔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요한사도는 이런 사실을 몸으로 다 경험한 사,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속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구주이신 그리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어, 어,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런 바울이 그런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증거한다고 했었는데 그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공의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웃음> 성신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하나님과 따로 살게 되므로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슬프고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속자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시므로 그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의로우신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구속자 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뭐 창... 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게시됐는데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고되어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의 공로를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 힘입게 하는 것이 그 객관적인 원인이고 믿음이 이제 도구적인 원인이에요. 도구적인 원인, 수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건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면 도구적인 원인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도구적인 원인도 하나님께서, 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그 수단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 거, 하게 아, 우리 하나님만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나 그 후에 어떤 사망이 이르는 어둠의 고통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어떤 저주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어, 벗어나게 돼서 믿음으로 이제 밝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 이전에는 뭐 요만큼 손톱에 하나 가지만 걸려도 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뭐 생리를 다 뽑히고 눈알이 뽑히고 뭐입 안에 뭐 저기 인두를 인두를 지져도 예, 그 좌절하지 아니하고 박해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뭐 뭐,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뭐 창자가 저기, 창자를 꺼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런 일을 당해도 이제, 거기에 함몰되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한분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 이, 이 세상에 이제, 물리학자들도 이 세상은 그 사망이 이 당연한 그 세상에 다 죽어 있는 세상에 그냥 그 신비롭게 이 지구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알수 없어요. 이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이 그참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지구 안에 그 만유의 주제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이제 사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명의 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기이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음. 그런 은혜를 알면 진짜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 거죠. 높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에 오, 올, 오르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궁극적으로 참 완성될 그 참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현재적인 천국도 누리게 됐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 어,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 사망을 뛰어넘고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적신이나 사, 생명이나 사망이나 위험이나 뭐 칼이나 예? 장례일이나 뭐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그리토의 사랑에서 끊, 끊, 끊을 수 없다고 어, 로마서에 분명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그 생명의 참 생명을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주이신 그리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주이신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신을 통한 구원을 받을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주이신 그리토를 쫓아다닐 때 우뢰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급했습니다. 그러나 성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그리토로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그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야말로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전에는 조금 그 불리한 거못못 참아가지고 그냥 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런 놈들 그냥 다그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그 저주스러운 사망의 상태도 알고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가면서. 참사랑을 깨닫고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한 산순교한 그 유일하게 열두사도들 중에서 산순교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그리도를 성신으로 알았지만 점전에 밝힌 대로 이미 구주이신 그리도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만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주는 구속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는 죄에 매해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구주를 어, 그런 구주 그리토의 탄생에 대한 게시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주를 찬양하는 내용 속에 네,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을 봅니다. 여기서는 어, 구주 예수 그리토가 하나님이심이 나타납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 내 구주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유라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 그 수태고지를 받고 이런 그 찬양을 한 거잖아요. 뱃속에 그잉태된 아기가 내 구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신으로 깨닫고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이후 반년쯤 후에 구주 그리토가 탄생하셨을 때그 목자들에게 한 게시의 내용에서도 이런 사상은 그 등장합니다.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게시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많이 그, 그 외우고 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 이런 것을 보면 구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미 그가 나, 나시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확실히 예, 증거됐지만 이미 그 전에부터 어, 이제 구주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등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된 분이시고. 선지자들에게 게시로 미리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뭐, 천년 전에, 이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시기 천년 전에, 이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주님은 어제,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 천, 천 년을, 어, 뭐, 어제같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있으시니까, 뭐, 얼마든지 그걸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뭐, 이사, 뭐, 이사에서 9장이나, 뭐, 미가서 5장, 또, 뭐, 창세기 49장에도 나오고, 또, 뭐, 주로 이제, 그, 그에 대한 게시가 있습니다. 뭐 신명기 17장이나 18장에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그의 구주되심이 잘 드러나는데 수가성 여인 전도를 받은 자들의 입에서 구주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 주는 그리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전한 말씀을 보아도 약속된 구주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내용이 핵심 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된 구주라고 어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 3장1 6 절로. 어 41절에 그,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그 아브라함의 시 는뭐저 현실적인 시는 이삭이었지만 궁극적인 시는 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음. 보이는 그 시가 아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웃음> 이상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리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주고받기식의 사랑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리도 안에서 누릴 사랑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다 주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일반 은총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결하게 전체로 다 드리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제 성경과 성신의 그 깨우침을 받아서 중생한 사람들은 교회 안로서 참 그리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초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전그 기부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고요 주고받기 사랑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결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이라도 그것은 땅의 사랑이지 하늘의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셔가지고 그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진짜 그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세대의 관원이 알수 없는 저 아무리 철학자들이 궁금해봐도알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전체로 다 드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아무튼 그런 심성은 자기 죄를 알고 참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서 품는 심성, 심성이고 또행동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 육체,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죠. 네. 이런 것에 비추면 사실은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사랑을 내가 진짜 제대로 해 봤나? 우리가 늘 이제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힘들여서 고생해 가지고 헌신해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국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자기 순교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 이교도들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피흘리기까지 사랑한 것도 없죠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그 근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우리 사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냄새 나는 사랑을 보여도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덕성 있는 사람의 사랑만도 못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자꾸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미 이제 사실은 그리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주셨지만 완전한 사랑을 정서적으로 누리,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근데 살아있는 날 동안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게 없는 사람은 이 사랑은 죽어도 음. 할수 없습니다. 죽어도 할수 없습니다. 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소유하지 못하는 심성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 나오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요. 형제간의 관계에서 자기에게는 죄 밖에 나올 것이 없어 자신의 것을 다 주어도 아직 다 주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훨씬 더하여야 한다는 그런 정서를 가진 것이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만큼 해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난더 이상 못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다 해도 주님의 사랑에는 절대 미칠 수가 없거든요. 예. 주께서 거기 가담게 하셔서 겨우 흉내를 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랑을 기억을 안 해. 자기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사랑을, 제가 언제 그런 사랑을 했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을 행사한 양. 그 양은 그, 그 본인이 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그 부분을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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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다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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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여 가라서 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그 벌레만도 못한 자신 또 짐승만도 못한 자신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친구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걸 알고 그런 죄인의 친구가 기꺼이 되죠. 그러나 그,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사랑 죄인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약한 자, 작은 자의 친구가 되지 않아요. 끼리끼리. 예?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 을 찾아 다녀서 뭐 기부앤테이크는 할지언정 그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예. 하, 하지도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발이 발이 글로 움직이고 손이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예.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거죠. 예.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같은 자들이죠. 다시 말씀하지만 여기 나타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자기가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니면 자기 시애나 자기 지혜나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 읽은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억상실증 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리토를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성 성질대로 치받지 아니하는 순한 양의 정서에 의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당시 그렇지만 이런 구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의 부패와 영적 무능력에 대한 정서도 없이 자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공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알미니우스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신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반대급부의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적 사고와 언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사랑의 열매를 스스로 낼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판단하는데 이런 자들의 심각한 위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율법을 다 행해했다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런 자들은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고백을 하지 안 그, 그, 이제, 위선자들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성신님의 인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나 머리로만 알건 아니면 부패한 양심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그 18절로 그 25절에 나오는 어떤 관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일생 외형적인 그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돼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어떤 관원은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만 따라서 자기의 종교 생활을만 했지 자기 부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 앞에 구주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그그그 그, 그, 그, 그분을 대하면서 선한 선생이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뭐 굉장한 뛰어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대답을 그안 하시는 거죠. <웃음> 이때는 아직 성신께서 공식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신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을 했다는 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주신 율법의 상관 관계를 알고 이미 약속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서 사랑의 순종에 의한 실천으로 율법을 완성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한 껍데기로서의 종교생활만 종교 만종교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 없이 종교생활을 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성삼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실제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호원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를 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공유라심을 쫓아서, 이제, 그, 중생의 시승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구주 예수 그리도를 시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악한 죄인이 성신으로 구주 그리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단외적인 회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인 회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단외적인 구원이지만 겸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신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열매, 열매, 열매로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게 죽게 속한 자로서의 그 속성을 발휘하고 열매로서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생활에서는 그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토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형편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은이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구주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그와 동행하는 삶을, 그가 또그 의의 지침으로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은 구주 그리토를 영접한 자로서의 삶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과정을 뭐 나중에 돈 벌면 하지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지 나중에 무슨 높은 지위를 얻으면 하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그 현재라고 하는 그때의 천국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대망하였습니다. 그 구주가 오셔야만 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리와 다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이 될수 있고 모든 악과 그로 대한 그에 대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어,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어,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속하여 지체로서 거기서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또,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 자라가기를 바랐고, 또한 그 사랑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에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예.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하나님도 이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원수 사랑까지도 하는데 원수 사랑까지도 하는 사랑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기꺼이 하는군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고 강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교회 아로서 자라가는 삶이 없으면 뭐 생명이 없다고 봐야 예, 기도하겠습니다.